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총 12강 중에 자 오늘이 자 12강 자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11강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했죠. 그전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11강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개념 그리고 12강에는 데이터 모델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안에다 끝낼 수 없고요 자료 구조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앞부분까지 소개하는 거니까 자이 마지막 12강을 듣고 나서 그 이후 연결된 것들은 자또 다른 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2강의 학습 목표는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인 개체, 관계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고요 개체 관계 모델을 통해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의 종류와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하세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 설계를 합니다. 아 개념적 설계를 합니다. 즉 추상화를 거치는 과정이에요. 개념적 설계를 통하면 자 논리적 우리는 테이블로 구현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BMS에 따라서 실제 구현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데이터 설계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정의와 그들의 종류와 그리고 설계하는 그 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 어떻게 크게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순서라고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자, 그것들을 개념적으로 설계합니다. 개념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추상화라고 하고 이 구조를 개념적 구조라고 하는데, 자, 현실 세계의 내용을 개념적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적 설계 방법은 ER, 모델을 사용합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통해서 개념적 구조로 만들고요 개념적 구조에서 논리, 논리적인 구조로 다음 프로세스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적 설계를 하는데 논리적 설계에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냐 계층이냐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돼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은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태로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 데이터 모델로 선정하고 자 그것을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와 그리고 직접 테이블로 구현한 자 이것이 바로 논리적 구조가 되겠고요 이것을 물리적 구조로 우리가 변환시킨 다음에 실제 구현을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결과물과 서로 일치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계가 완성이 된 거죠 자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의 의미, 일관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의 모음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하고 추상화해서 세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 이것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네.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우리가 정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R 모델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맨 앞에서 그림으로 보셨죠? 현실 세계에서 개념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에 ER 모델로 추상화 작업을 한다고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를 개념적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도구, 그 도구가 ER 모델이다. 즉,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구상 분석을 통해서 추상화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 그것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그때 사용하는 모델이 ER 모델을 사용한다. 자, 밑에 그림이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ER 모델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불리죠. 자, 왼쪽에 박스 안에 고객이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에 주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는 하나의 개체, 엔티티라고 표시합니다. 즉, 고객이라는 엔티티에는 고객 번호와 성명과 주소로 가는 각각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말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고객과 주문서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 개체와 주문서 개체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 고객은 아, 주문을 하는구나. 그렇죠? 주문서 입장에서는 고객이 우리 걸 주문해 주네. 그렇죠? 주문의 관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 1대 n, 1대 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엔티티. 자, 이 박스 형태로 구현한 게 엔티티가 되고요. 자, r은 자, 그것들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이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아하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이고 어,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문제점들을 말로 표현하는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추상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모델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체관계 모델이다 자, 개체관계 모델은 1976년도 자, 피터 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됩니다 자, ER 모델은 Entity Relationship의 약자입니다. ER 모델은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ER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체 타입과 그들 간의 관계. 자, 이것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인 구조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ER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개체와 관계와 속성으로 자, 묘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림 보셨죠? 박스 형태는 관, 아, 개체, 마름모는 관계, 타원은 속성. 자 뒤에 다시 나오네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 그림들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아, 이것들 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개체 타입 박스로 표시합니다. 자 속성, 자 타원으로 표시합니다. 속성은 개체들을 하나씩 세분화시킨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줌은 관계를 표시합니다. 개체들 간의 관계 또는 속성들 간의 관계 표시할 수 있는 게 마름모 형태고요. 자, 타원 형태, 주소 밑에 언더라인 쳐져 있죠. 자, 밑줄 그려져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기본 키를 뜻하는 겁니다. 고객이라는 개체는 고객 번호가 있고요. 고객 명이 있고요. 고객의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고객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고객 번호가 되겠지. 그렇죠? 그 고객 번호 이 타원 안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보셨던 자, 고객과 주문서 간의 주문서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 개체는 뭐가 있습니까? 고객과 주문서가 있죠. 속성들은 뭐가 있어요? 고객의 속성은 고객 번호, 성명, 주소가 있고요. 주문서의 속성에는 주문 번호, 품명, 수량과 금액이 있습니다. 자, 고객에는 고객 번호가 밑줄 그려져 있죠. 자, 얘가 프라이머리키 기본키라고요. 주문서 개체에는 주문 번호가 밑줄 그 언더라인 쳐져 있습니다. 얘가 PK라고요. 기본키라고요. 자, 그리고 고객과 주문서 간에 자, 마름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도 개체고요. 주문서도 개체예요. 그래서 개체 간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계는 뭐가 있다? 아, 주문한다. 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추상화 작업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추상화된 과정을, 추상화된 과정을 이제는 측정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 표현을 해야 돼요. 자, ER 다이어그램에, ER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추상화 작업을 거쳤으면, 자, 여기까지가 개념적 설계입니다. 개념적인 설계를 맞췄으면 추상화됐으면 이것을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을 쓸 거냐 네트워크 모델을 쓸 거냐 계층 모델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할 건지 테이블로 표현할 건지 트리로 표현할 건지에 따라서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관계 모델, 계층 모델, 네트워크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테이블처럼, 이 표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계 모델이라고요 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필드로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자, 이 데이터 타입들 관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단순히 데이터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정 DBMS, 자 여기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뜻해요 자 그러면 특정 DBMS는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 하나만 선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를 쓴다 또는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쓴다 또는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관계 데이터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요 그래서 특정 DBMS는 특정 논리적 데이터 모델 하나만 선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에는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모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자, 이것은 테이블로 표현을 합니다 테이블로 상호 구조를 정의하는 DB 구조이고요 자, 여기에는 기본키와 포링키, 외래키에 의해서 서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 테이블을 관계 모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자, SQL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해서 SQL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계층 데이터 모델은 자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계층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리 배우셨잖아요 트리 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루트 노드가 있고요 그 밑에 자식 노드가 있고요 따라서 서브 트리가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으로 표현되는 트리 구조로 계층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고 있고요 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모델은 상위 오너와 멤버 자 상위와 하위 관계로 다대다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구조로 표현하는 게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주로 뭘 쓴다고요? 네, 관계 데이터 모델을 쓴다. 자 그럼 논리적인 구조에서 자 논리적인 구조에서 앞에서 데이터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나는 관계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거야 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논리적인 구조에서 테이블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럭처, 구조, 오퍼레이션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구조는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산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명세하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가 되는 거죠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할 때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자 테이블로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개체입니다 엔티티. Entity. 엔티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이고요.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홍길동하면 홍길동을 설명하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각각의 속성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이 되고요. 각각의 컬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이 우리는 개체가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각각의 컬럼명들이 각각의 속성이 되는 것들이에요. 속성은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겠죠. 각각의 필드입니다. 자,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relationship이죠 그래서 개체 간의 관계 또는 속성 간의 관계에 따라서 1대1 관계다 또는 1대다 또는 다대 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개체 속성 관계가 데이터 모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입니다 교수번호, 성명, 전공, 소속이라고 하는 각각의 필드 있죠. 아, 그것이 바로 속성이 되겠죠. 각각의 컬럼명, 그것들의 속성이고요. 자, 그것들, 속성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개체 타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속성으로만 기술된 개체의 정의, 개체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개체 인스턴스가 있네요. 자, 이것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이 값을 가져서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이것을 개체 인스턴스 또는 개체 어커런스라고도 부르죠. 개체 세트는 뭐예요? 개체 인스턴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테이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 ER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표시했습니다. 자, 교수라는 개체에는 교수번호, 성명, 전공, 소속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이라는 개체에는 학번, 이름, 주소라고 하는 속성에 있을 수가 있죠. 자, 현재 여기서는 프라이머리키 언더라인이 빠져있네요. 교수의 기본키는 교수번호가 될 거고요. 학생의 기본키는 학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와 학생 이두 개체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지도는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관계 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2차원적인 테이블에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포링키라고 하는 외래키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해서 그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변형을 한 후에 특정 DBMS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죠 그렇죠. 자 회원관리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회원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디와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입력과 연락처와 사는 주소와 여러 각종 정보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설계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결성.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해진 제약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해야 된다. 리커버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 보안, 데이터, 데이터의 노출 또는 변경이나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효율성, 응답 시간의 단축, 시스템의 생산성, 저장 공간의 최적화 등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추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봤었던 그림과 같아요. 자, 요구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용도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는 회원관리 사이트를 운영할 건데 다른 정보는 필요 없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돼자 그러면 이 요구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조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와 트랜잭션 모델링을 거쳐서 우리는 ER모델로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추상화 작업을 거치는 게 개념적 설계입니다. 자, 정부의 구조를 얻기 위하여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개념적 설계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 논리적 설계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데이터 모델을 선정해야 돼요 논리적 설계,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요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네, 변환을 해야 되잖아 관계 데이터 모델을 쓰겠다 그러면 테이블 형태로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계층형 모델을 쓰겠다 그럼 트리 구조로 표현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을 쓰겠다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자,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인 자료 구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논리적 설계입니다 목표 DBMS에 맞는 DBMS는 아까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MS SQL, 오라클, 마이에스큐뭐뭐 음, 뭐 DB2 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소프트웨어에 맞는 논리 스키마를 설계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자, 물리적 설계는 자,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자,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네,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 얘가 물리적 설계라고요. 목표 DBM에서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이제는 구현을 합니다. 그렇죠? 구현을 하게 되면 일반 유저들은 어떻게 해요? DD 자, DML은 DDL은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정의어죠. 데이터를 테이블 생성하고요, 삭제하고요, 갱신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DML, Data Language,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어. 인서트하고 셀렉트 검색하고요. 업데이트 갱신하고요. 그리고 딜리트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제어어에서 관리자가 보안이라든지 동시 수행이라든지 권한 제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마치게 되면 요구사항 분석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구현했던 것과 일치가 되면 아, 데이터베이스 설계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공되는 것이 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 구조 구성 요소의 연산 제약 조건 물리적인 저장 구조 자 앞에서 제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그것들의 연산 제약 조건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겠습니다 자, 개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를 엔티티 관계 속성으로 표시한다 ER 모델에서 엔티티는 실세계에서 개념적 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사용을 의미한다 ER 모델에서 속성은 엔티티를 묘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ER 모델에서 관계는 속성들에 대한 관계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요 ER 모델에서는 속성들의 관계 표현이 아니고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표현을 정의한 겁니다 자, 지금의 이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뭐라고 했습니까? 테이블로 표시하는 데이터 모델 예, 바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가 뭐라고 했죠? 자,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개념적 설계를 거치고요. 논리적 설계를 거치고요. 물리적 설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현을 해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받는다. 답은 1번.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보안성을 유지해야 된다, 데이터 종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가장, 기, 가장 기초적인 문제네요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올 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데이터 독립성과 데이터 종속성입니다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이 됐죠 그랬는데 데이터 종속성이 유지가 되면 대어안 돼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12개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초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 습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12강 과정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